강결 특전사 선배님 후배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공수교육 282기를 수료한 이병춘입니다 지난번 영상을 통하여 선배님과 후배님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에 힘입어 이렇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기 위해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족 모두가 지난번 영상을 통해 선배님 후배님들의 힘입어 제가 특전사를 전역한 것을 너무도 상세히 알게 되었습니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생각해도 참 세월이 정말 빠른 것 같습니다. 제가 전역한 날짜가 여기 보면은 86년 8월 21일입니다. 아마 84년. 2월 달에 입대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선배님 후배님 여러분 앞으로도 저희 단민의 가족 채널 많이 사랑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